일단 나철 구워놓고 나갈 테니까 일단 끕시다 신음기는 근데 어떻게 만들어요? 레더의 별이랑 옵시디언 세개 위더 잡아야 돼 결국에 아 잠깐만 옵시디언 세 개? 아아아이러못 아. 이런 나가 이런못 나가 <웃음> <웃음> 마지막에 쳐야 돼 마지막에 자할수 있다 아 저럴 줄 알고 아아아아 <웃음> <웃음> 오늘 개꿀 잠자겠다. 아 오늘 개꿀 잠자겠다. 아 오늘 개꿀 잠아 자, 3부 없어요? 3부 없어. 우리 방송 다 했어요. 들어가세요 멤버들. 안녕. 안하시죠 네, 있습니다. 네, 어 발랏으로... 음, 네. 안녕. 안녕. 이럴 에,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이럴안 멀리고요 안녕. 형님 어제 지금까지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음, 한편이랑 팬이, 한 한편이 둘이서 할 탈슘 앱 같은 게 어디 있을 텐데 찍어놓은 게 어? <웃음> 갑자기 놀란 척 어? 하는 거 뭐지? 어? 아 잠시만 집에 급하게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한편이 쫄? 한편이 쫄? 네. 쫄? 쫄? 한 쫄? 한편이 <웃음> <웃음> 쫄? <웃음> 쫄? <웃음> 쫄? <웃음> 쫄? 한편이 <웃음> 쫄? 렌 <웃음> <쪄? 웃음> 서버 열어봐요 다 갔네 렌서 렌서 버려. 너 때리고 나갈라 그러잖아 지금. <웃음> <웃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투명하게 예. 보여줄 수 있지 속마는 송만? <웃음> 넌 너무 투명해 한 편하. <웃음> 형 아니면 아크 잠시 열어 보실래요? <웃음> 아크를 왜 어떻게 40분 기다려 그러면 <웃음> 열어줄게. <웃음> 스팀에서 그냥 꺼내 와버려 하나? 자꾸 이러시면 왜왜 <웃음> <왜> 그렇게? 왜 그래? 그까지 가버려 이게. 이 정도로 끝까지 가면 이게 힘의 불균형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웃음> <웃음> 극복할 수 없는 힘의 불균형이 있다는. <웃음> 도저히 극복이 불가능한 힘의 불균형이 존재함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웃음> 뭐 테스트할 거 없죠. 원래 렌스고 열어가지고 네.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뭐 기관차 모드 그 테스트 안 해요, 이제? 아, 그건다 테스트 했는데요. 뭐 했어요? 네. 뭐 요즘에 뭐 아까 마약 컨텐츠 만들어 보신다고. 아, 어? 그거 같이 만드실래요? 그럼 지금부터 또막 그런건 그런 아닌데 그러니까 극복할 수 없는 그게 있어요 <웃음> <웃음> 나는 까라면 까요 네. 어, 해버리면 해버려요 저는 그냥 정말 새벽 3시까지 일할 수도 있어요 네. 저는 지금 <웃음> <웃음> 어... 아, 아니 오늘 뭐 소통하고 하신다 하지 않아요? 아 소통이요? 예 네, 네. 소통할겁니다 저 근데 뭐 캠키고 하실거예요네 네. 마크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마크 안에서 예. 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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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 끊기 없기 그냥 오로지 ESC키 누르고 나가기 <웃음> 이번에 제가 승태 인정하겠습니다 <웃음> 결국에 한대 맞으란 얘기 아니야 <웃음> 아왜개 웃기네 방금 했던 걸로? 잠시만요 개, 개 끈질기 는 서... 사람이네 연습해 <웃음>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이냐고 이게 아니, 잠이 얼마나 걸려있는거야 여기에 <웃음> 지, 미친 사람도 아니고 95%죠 합류양이 <웃음> 오, 진짜 이거를 꼭 때리고 가야겠대요 지금. 이런 짓을 <웃음> 왜 하는 거야 지금. 왜 나는 이걸 응대해 줘야 되는 건데. 토지 <웃음> 13108이요. 13108. 네. 진짜 전정 당당하게 합시다. 네. 시작하면 하기로. 알겠습니다. 오케이 거리 유지. 네. 시작하면 시작하는. 네. 네. 시작. 준비됐어요? 아니 근데 왜 나무를 캐시죠? 저도 <웃음> 혹시 몰라서 캐긴 캐는데. <웃음> 아 뭔가... 준비 시작? 준비 시작? 아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요. 네 네. 네. 근데 뭔가 요구 사항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 요구 사항이요? 네. 아 제가 이겼을 때? 네네. 오? 네. 어? 아 저는 그냥 자려고 했는데 이렇게 걸어주시면 뭐 내기 하실래요? 아아뭐뭐 아, 뭐 아무거나 뭐하 하셔도 되죠? 오케이. 마지막에 맞은 사람이 지는 겁니다. 네. 오케이? 네. 숟가락 왜 만드셨어요? 숟가락이요? 아, 리치 길어지잖아요. 아, 그럼 버릴게요. 네. 안까지안까지안 까지지로! 안 까지지요! 아씨왜 이거 빨간 효과도 없어졌냐, 이거? <웃음> 준비! 네? 시이 하면서 시작한 거예요. 예. 준비. 시시시시시시 시, 시, 시, <웃음> 시, 시, 시. 왜 이렇게까지 시, 해야 돼 이거를? 시, <웃음> 왜 이걸 시, 이렇게까지 시, 해야 되냐고? 시시시 시. 시, 시, 시, 시. <목소리> 저기요! <목소리> 저기요! 아니! 아니! <목소리> 지 편한 타이밍에 시작하라고!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진짜로! 뭐하시는 거예요 이게? 나 그냥 물로 뛰어들어 버려요 이런 경우 <목소리> <목소리> 이어자좀 바로 들어갈게요 <목소리> 이런 못 올라오게 해요 조금 이렇게, 이렇게 방해해 버려 미시시시시시미지시시시로시시시로미시시시로콘시시시로시시시시시시 미지시시시로콘, 미시시시시시시미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웃음> 아, 이 <이거> 생각 똑같냐고. <웃음> 야, 속 <웃음> <가지 마, 웃음> <가지 마. 웃음> 야, 야, 야, 야, <웃음>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지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제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Yes, s 누 e d 순간 때려. g e t that. Ah! Ah! Ah! Ah! a 쪽 Ah! Ah! Ah! Ah! Ah! Ah! Ah! Ah! Ah! a 죽어버려! 숨막혀마크 스마크 막마숨숨마크스 죽으면 끝났스 죽으면? 안돼! 스마크 스마크 스마크 죽마크 아, 마크 스마크 스마크 스마크 스네 나갔네, 크 스마크 아유 진짜 아, 아 이걸 죽네? 어? 아, 아 근데 어차피 멀잖아. <웃음> 아, 뭐야 아직 안 살아났어? 이스본 이세폰, 이안 눌렸쥬? 아, 아, 씨 아직 안 살아났어. <웃음> 이런 교활한 <겨울한> 자식. <웃음> 이런. <웃음> 야, 요? 아 숟가락 나? 맞... <웃음> 궁금한 점이 있어. 네. 이게 무엇을 위한사 오는 거야, 이게? <웃음> 잠 자려고. 이게 뭐 하는 건데? 이게 뭐 하는 거야? <웃음>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 다늘다 퇴근했는데 <웃음> 지금 우리 남아서 뭐 하니, 지금? 어? 다큰어는두명 남아 가지고. 뭐 하는 건데? 그냥 가서 자라고 제발. 어. <웃음> 아, 진짜 개의 없네. <웃음> 그만해 그만해 가서 자라고 <웃음> 제발 <웃음> 이 거머리야 <거울이야. 웃음> 가서 자 제발 뭐하는거야 <웃음> <못> <웃음> 아니 한번 젖줄수 있잖아 <웃음> 아니 젖으려 했는데 네가 들어왔잖아 다시 <웃음> <웃음> 아니 한번 놀림 받고 그냥 서버 껐으면 됐잖아. 아니 지가 다시 들어와 놓고 지발로. 어? 아니 텔포 타고 서버 속았을 때으면 됐잖아. 솔직히 그거였잖아. 이거 이 정도면은 약간 나 때려 주세요였어. 솔직히 이거는 아니, 놓칠 수 없는 기회였어. 솔직히 이건 놓치면 오히려 방송감 없는 사람. 숟가락 왜 드는데? 숟가락 왜 드는 게 어? 아니라. 숟가락 왜 드는? 들어왔어. 네가 죽었잖아. 아니 마지막에 숟가락 규칙 어겼잖아. 그러네. 규칙 어겼네. 뭔 그렇지. <웃음> <웃음> 그렇지. 아나 이걸 까먹고 있었어. <웃음> 정신, 중요한 걸 까먹고 있었네. <웃음> 정신 승리하네. <웃음> 만약형 숟가락 없었으면 누가 이겼어요? 숟가락 없었으면 내가 졌지. 얼마, 압도적인 차이로? <웃음> 한 편이가 이겼지. 세번 이겼지. 세 번? 한 100판 하면 몇판이긴 내가. 99판 이기지, 한 편이. 가 <웃음> 내가 한판 쳐? <웃음> 어디까지 갈라 <가려고> 그러는 거야. <웃음> <웃음> 적당히 이기고 가라고. <웃음> 진짜 <웃음> <제> 미친 사람 아요？진짜 아진짜 미친 진짜미치 사람 요요미요 깍깍이, 깍깍이 등장했어 깍깍이 승자분들 <웃음> <웃음> 누가 이겼나요? 저는 저는 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들 동의하시죠 제가 진거 저의 패배 그죠? 예 네, 다들 동의하시는 바고 <웃음> <웃음> 회민님이 이겼어요 한개 올라오는데요 <웃음> 야 이씨 <웃음> 야이 씨뱅이들아 눈치 없어? <웃음> 안녕하십시오. 들어가세요. 안녕. 네.